벤제스 촬영 현장입니다. 이런 느낌? 네. 일단 좀 되게 릴렉스한 아침이니까. 네, 아침이니까. 네, 되게 릴렉스한 느낌으로. 이번 컨셉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의 과정이라고 말할까요? 뭔나서 나갈 때, 그제뭐 식사를 할 때, 꾸밀 때, 그런 것들을 좀 담는 스토리 과정이 있는 엔젤스 화보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대놓고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좀낯간지럽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나왔다고 해주셔가지고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는게 아닙니다. 어, 갑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 한 1, 2주 밖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별로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Q. 네, 한화기 Q. 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여왜 이렇게 따뜻해. 아, 제가 또수중 촬영 자체가 처음이에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컷은 잘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맨젤스 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터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한결 가볍고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찍게 되는 맨젤스 2호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지고 알찬 화보나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